무언가를 잃었다는 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여러분들 사연 중에 오늘도 이제 한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제 요즘 주식을 많이 하는데 이 유동성 장세에서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잃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모두가 이제 벌 수가 없고 또 요즘에 이제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모두가 돈을 벌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돈을 번 사람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사람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사연 보내신 분도 테슬라 주식이네 여러 가지 주식을 많이 샀었는데, 이제 고점에 물리다 보니까 며칠 새에 급락을 했어요. 며칠 동안 나스닥 지수도 5% 이상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손실을 입게 된 거죠. 자기가 돈을 잃었을 때왜 힘드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기회 비용을 잃어버린 거. 내가 800만원, 1000만원, 이 돈을 지금 손실이 나는데, 차라리 내가 이걸 하지 않고, 이 돈을 다른데 썼다면, 다른 걸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 기회 비용을 날려버린 그 기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노력이 사라진 것 같은 그 기분이에요. 내가 그 1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퍼부었다면, 그 노력이 한 번에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돈이라는 건 숫자잖아요, 사실. 천만 원이면 사실 그 천만 원, 그 숫자는 사실 아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 천만 원 가지고 뭘할수 있다는 그 돈의 크기를 사회 규정상, 그냥 약속으로 그걸 의미를 부여한 거지, 그 숫자가 사라진 건 사실 숫자 노름에 불과해요. 근데 거기에는 내 노력이 내가 그걸 벌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 그 돈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못하게 된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내가 통제하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이 나를 짓누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돈을 잃고 사람을 잃고 기회를 잃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천만 원이 날라갔어요 아, 그러면 일단 1년 동안의 노력은 일단 날라간 거자 그게 증발해 버린 건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1년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또그 1년 잃어버린 거그 집착 고민 때문에 한달두달세달 달, 달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간이 합산돼요 이자가 불어나듯이 내가 기회비용을 계속 잃게 돼요 자 1년으로 끊을 수 있지만 내가 그 고민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사로잡혀서 후회하고 있고 뭐가 고민만 하고 있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면서 돈도 잃어봤고 다시 갚기도 하고 다시 벌기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없어졌다고 해서 내 가치가 똑같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벌수 있는 능력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그 돈을 벌었었고 그 경험, 벌었던 경험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망각을 하고 손해본 거에만 계속 골몰하다 보니까 사람이 내가 가진 능력조차 계속 사그라듭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돈을 잃은 거 그리고 기회를 잃은 거이 양대산맥이 있는데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몸이 성치 않다거나 무언가를 물리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면 내가 그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 기회조차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지렛대로 내가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껏 좌절을 해야 됩니다. 자 마음껏 좌절하고 어쩔 수 없이 어 그럴 필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돈을 잃었다는 건자 기회를 잃은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다시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느끼는 건 뭐냐면 돈을 잃고 뭐 저축하고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 내가 어떻게 더 벌어낼 것인가? 내가 잃은 거를 어떻게 더 만회하고 더그상회시켜버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잃은 거, 내가 손해본 거, 그거에 골몰하면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결국에는 그 돈을 만회하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내가 며칠 몇달 고민하는 그 시기에 차라리 이렇게 내가 메꿨는데 그 시기에 조금 더 생산적인 걸 하면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너무 길어 가지고 제가 핵심만 이렇게 봤었는데 자그 말미에 보니까 이분 아직 손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좌에 찍힌 그 숫자 내가 손절하기 전에는 그건 숫자에 불과해요 음. 아직 손절 안했고 다음 주 화요일에 어떻게 또 장세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내가 다시 물타기를 하든 가 매수를 하든 간에 손절을 하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좌절하든 포기하든 짜증내든 그때 한번 해보세요 너무 미리 공포는 공포를 가져옵니다 무언가 결정 나지 않았을 때 내가 혼자 결정 내려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돈을 잘 번다고 내 가치가 같이 올라갑니까 돈을 잃었다고 돈을 잃을 때내 가치도 같이 가치 추락을 합니까? 내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가치는 그대로 있대 내가 돈을 조율해야지 돈에 따라 내가 가치가 없어진다. 평생 돈에 휘둘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관점을 달리하느냐. 무언가를 잃었다는 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자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